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평범할수록 책 쓰고 작가가 되면 좋은 점 특출난 경험을 가진 사람만 책을 쓰는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평범할수록 자신의 컨텐츠를 가져야 하고 책을 써야 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진 시대를 살고 있죠. 첫 번째, 명함을 대체할 수 있는 퍼스널 브랜드가 생깁니다. 내가 누구인지 명함을 들이밀고 상대방을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책을 읽고 독자가 되고 팬이 되며 강연 의뢰가 옵니다. 기록은 쉽게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책의 내용은 한번 인쇄되면 쉽게 바뀔 수 없기에 이를 쓴 저자의 노력에 신뢰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출간하면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며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자 특강을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책을 통해 내 생각 소신 철학 경험을 시중에 자연스럽게 유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번째 그저 쓰고 싶은 글을 쓰에도 여러모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가졌어도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불러 세워놓고 이야기를 건넨다면 상대방은 경계심부터 생깁니다 하지만 책에 쓰여진 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정제된 메시지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됩니다 그저 쓰고 싶은 글을 썼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로 저작권 인쇄와 강의 요청, 칼럼 기고 요청이 옵니다 내 글이 내 책이 내 경험이 쓸모 있다는 것을 알게 될때 책을 쓴 저자의 자존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컨텐츠 소비자가 아닌 컨텐츠 생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글, 영상, 이미지만 받아들이고 섭취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기획해서 세상에 내놓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학교, 회사, 조직에서 만들어진 규칙과 질서의 수능에서 살아가는 것 외에도 내 스스로 규칙과 질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책이에요 가로, 세로, 몇 센치 되지 않는 이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책 안에 내 인생, 내 경험, 내 소신, 내 철학이 담기는 거죠 누군가의 개입 없이 내 집은 100%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내 인생 기록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돌아보니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죠. 책을 쓰면 내 인생, 내 기록이 남기에 든든합니다. 과거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과거는 내 책에 맡겨놓고 이제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내 분신 앞으로 쓸 책에 더 집중하게 되죠. 인생의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다섯번째, 자본이 들지 않는 평생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보통 나이가 들어 이리저리 자격증 취득을 알아보다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책쓰기 또한 기술과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해 또 다른 책을 쓰고 평생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책쓰기를 책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가성비 최고의 기술이라 생각하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서점에서 내 책을 만나는 기분은 상상외로 뿌듯합니다. 누군가의 사인 요청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이 더 생겨요. 아내 글이 누군가한텐 도움이 되고 있구나. 눈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결과물을 가진 직업군이 많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새긴 결과물을 가진 직업군도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도 자신의 책에 이름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책세기 스터디는 하단 설명글에 카페 주소를 남겨놨으니까 언제라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